가격 대비 맛을 생각해 봤을 때이 새끼는 사용 후보관 참시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맛없으면 무기징역 맛없어서 감옥 가는 음식들 갑자기 야 빡치는데? 갑자기 왕왕 웃다가 음? 맛없어서 감옥 가는 음식들 하니까 갑자기 좀 빡치면서 갑자기 그거 생각나 뭐냐? 맨날 얘네 이름 까먹는다? 뭐냐 그 ㅅ 들 있잖아 아, 뭐야 고그 초콜릿 브랜드 뭐야 그, 시... 그 이름 맨날 까먹네 뭐지? 그 뭐지 시... 그게 뭐지 이름 아 그래 고디바 이 새끼 이거 고디바 이야 갑자기 야박지네 고디바 독방 안돼 안돼요 감옥에서 독방 이 새끼 는 바로 사형이야 고디바 그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어보셨어요? 말 고디바 초콜릿 말고, 응? 디바그 초코 아이스크림 있죠? 어? 그거 존나 유행할 때, 어? 응? 꼬질꼬질꼬질 알바하는 돈, 용돈 모은 돈, 막 이런 거 모아가지고 그거 뭐 사먹어봤는데. 존나맛 없는거 진짜 개빡쳐가지고 응? 아니 인스타그램에 존나 그게 도배가 되는데 여기서 왕키구키 이거 맛있나부당 이러고 먹었는데 콘 하나에 7천원 이런데 그 존나맛 없어 미친새끼 장난 똥때리나 진짜 미니스톱에서 2천원인가 3천원짜리 콘 그게 양도 더 많아 심지어 그거 나중에 여름 슬슬 되면 은게시한단 말이야 먹어보세요 거기 미니스톱 초코콘 그게 더 맛있어 그게 더 진하고 응? 비싼데 맛이 있다? 그러면 인정할 수 있어 근데 비싼데 맛까지 없다 이 새끼는 사형이야 사형 어? 이 새끼는 사형이야 인스타 어린 새끼들도 존나 잘못된 새끼들이야. 아니 이게 허름징팅한 이런 초콜릿색인데 도대체가 왜 생초콜릿색 마냥 존나 진하게 보정을 해서 초올리냐고 그게 원래 생긴 게 맛없게 생겼으면 그냥 그대로 보여줘 이걸 왜 보정을 했어 아무튼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올리는 그런 새끼들 있잖아 아주 이 새끼들 귀탄네요왜 도대체가 무슨 자기가 어 자동차 사이드미러도 아니고 뭐 현실과 보이는 것이 좀 다르냐? 실제 어쩌고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건가? 근데 먹을 거에 보정하지 마 먹을 거에 진짜 죽고 싶냐 진짜? 그렇게 막 존나 기대하고 간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막 진짜 와 존나 맛있겠다 이러진 않았는데 아 이건 안 빡쳐 저건 안 빡친 치감사깜짝이어내돈 주고 사먹었으니까 빡치는 거지 어. 내돈 주고 사먹었으니까 빡치는 거야 연료를 넣어보았지만 <웃음> 슬패 생긴 건 예뻐 비쪽은 개살구 아니야 이게 어 개새끼 아뇨 니 개새끼 이거 어? 예쁘게만 생긴 뭐해 맛대가리가 좋았는데 초콜릿 브랜드에서 초콜릿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냈는데 도대체가 왜 초콜릿 맛이 안 나느냐고 고디바에서 광고 들어오면 어떻게 <웃음> 할지 아 그럼 맛있다 그래 아이 까냐 냥냥냥 관짝에서 강제 소환돼서 처맞는 <웃음> 그러니까 고디바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맛을 생각해 봤을 때이 새끼는 사용 후 구간 참시 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봐봐 지금 지금 고디바 하면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떠올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? 나처럼 겉박진 하나 빼고. 아! 그파스텔로 파스텔로 했던 거. 밀가무? 뭐야 깜짝이야. 난 낮잠을 잤을 뿐인데, 초콜릿이 쏟아졌지 뭐냐. 어쩌고 쏟아졌지 뭐냐. 에에 저게 뭐예요? 아이깔요냥냥냥 <웃음> 가격도 고디바보다 저렴한데 고디바보다 크기도 더 크고요 콘 크기도 더 크고 양도 더 많이 줘. 근데 막 그렇다고 엄청 저렴하진 않아. 근데 완전 진짜 납득 쌉가능. 진짜 맛있어요. 아이스크림 맥날 가서 먹자. 맥날보다 파스텔라가더 맛있어. 요더 비싸긴 해. 근데 당연히. 봐봐.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야. 어? 이게 비싸려면은 어? 싼데보다 맛있어야 돼. 로? 오디바 초코 어쩌고저쩌고 아이스크림은 실패했다. 오디바 소프트콘은 실패. 이건 깜빵 가야된다. 깜빵 가야됩니다 이거.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. 갑자기 초코 땡기네요. 아! 깜빡이다. 아 냉장고에 초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거 꺼내먹어야지. 히히. 마라탕 먹고 디저트로 초코 아이스크림 그냥 미쳤다. 인정따리 인정다 혼자만 아이스크림 있고.